일어나셨군요 레처는 당신의 동료들과 제가 함께 격추했어요 하지만 그분들의 부상이 심각해요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아 너희들은 처음부터 우 m 들여여보줄줄생이이었죠죠쓸없없는낙원원에 추방할 t of 가 명령을 거부한다고? 나 혼자 지상에 남겨둬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! 죄송합니다만, 오물을 위해 힘을 쓰고 싶진 않아서요. 뭐, 지상도 나름 살아볼 만하답니다. 그럼, 열심히 발버둥 치며 살아남아보세요. 제가 그랬듯이. 자, 모든 걸 끝내볼까요? 옥! <목소리> 도로시? 도로시라고? 이하를 낙원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자, 모든 걸 끝내볼까요?